지구 밖으로 떠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우주 탐사 대한민국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전 국민이 지은 이름으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. 대한민국 달 탐사 파이팅! 우리가 이름부터 만든 달 탐사선이 달에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어요. 대한민국 첫 번째 달 탐사선 너의 이름은?